진짜? 스로리불발합니다네 <TV>! <나 미쳤다>. 저는 TJ이고요 스티입니다 여긴 여의도형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어. 올렸던 Q&A 영상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참을 수 <웃음> 시청자분께서 어! 다시다! <웃음> 어! 다시다! <웃음> <웃음> 오늘 컨텐츠는 첫 번째 NGO 로그 영상 올렸을 때 여의도 맛집 추천해 달라는 질문들 있었어요 저희가 여의도에 여러 음식점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팀장님께서 월드비가 되면 한 8년 정도 일을 하셨죠 그래서 맛집을 아주 잘 알고 계셔서 그 여의도 후렴카 직장님이 알려주는 여의도 맛집을 알려드리는 콘텐츠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들은 어, 여의도에서 제일 유명한 더현대라던가 IFC에 있는 식당이 아니고 정말 직장인들이 점심때 맛있게 먹는 맛집 위주로 좀 준비했어요 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의도 직장인들은 약간 누가 더 비쌀길래 못 먹을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친구랑 같이 여의도를 가는데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싶다 하실때 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상비 아, 맛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메뉴를 드셔보셨나요? 저는 여기서 자반구이를 먹었었는데 제가 그 입사하고서 얼마 안 됐을 때 본부장님께서 이제 밥을 사준다고 하셔가지고 여기를 같이 왔었어요 자반구이가 너무 맛있는 거 같아요 <웃음> 아, 나 어제 그 식당에서 생강구이가 이렇게 맛있는 거를 진짜요? 꼽고 왔어요 그래서 본부장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데 안들렸어 자꾸 이거를 <웃음> 더 먹고 싶어 <웃음> 그 생각밖에 안 나가지고 이제 아르다른 하다가 아... 야근할 때도 못먹으 가고 아오... 친구들 여기도 놀러 온다고 하면 은 음... 맛있는 자반구이 있다 해가지고 아마 음... 자반구이 먹고 어... 마늘... 자반구이가 좀 커서 혼자서 하나 먹기에는 조금 커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약간 같이 먹어야 아... 돼 아... 찌개 하나랑 자반구이랑 하나랑 하면 은딱이있나 밑반찬을 엄청 신경 써서 만들어 줬거든요. 뭐 항상 막 계란말이도 있고 나물도 있고 막 이런 밑반찬이 많아서 저는 이제 혼자 살고 있어가지고 이런 다양한 반찬을 많이 먹지 않는 편이고 단일 메뉴를 많이 먹는 편인데 여기 오면은 거의 집에 갔을 때저집 음, 밥처 럼반찬 많이 먹고 집밥 느낌 많이 나는 편이에요. 네, 점심시간엔 줄 서기도 하나요? 어, 맞아요. 어진짜요 어. 번역 시간에도? 많아요. 마늘도 지금 그거 알아요? 나왔을 때, 따라라라온다고 <웃음> 이게 <옛사네. 웃음> 좀 두둥이인 음, 찌개를 한번 붙여보시겠어요? 국물을 맛보여요. 아, 이거 완전 밥도둑이다. 이렇게 다진 마늘 엄청 많이 넣어가지고 마늘 양도 많이 나고 고기도 많고 대박. 아 근데 여기에 진짜 <웃음> 대박은 이 자반이 생선 잘보어요 <웃음> <골라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메인 가시가. 까! <웃음> <웃음> <웃음> 장난 아니죠? 많이 발라보세요. <웃음> 제가 여기 사람들을 추천해가지고 데려와서 먹은 사람치고 <웃음> <웃음> 맛이 없다 한 사람이 없었고 다시 안 오는 사람도 없었어요. 제 방문 진짜 100% 100%. <웃음> <웃음> <웃음> 자, 먹어보세요. 간이 되어 있는 거 보다. 그럼요 빨리 음. 음. <웃음> 맛있지만 음. 부어줄, 부족한 부위가 진짜 맛있다 치계랑 음. <웃음> 이렇게 두개를 시키면 딱이렇좋 <웃음> 들고 식당 들어와 가지고 음. 근데 여의도 백화점 지하에 맛집이 그렇게 많아요? 그중준 하나로 올고 가는 거요 너무 유명한 그리고. 맛집은 또다 아시니까. 저이 여의도 백화점에서 제일 유명한 맛집이 진주집. 아, 그콩국수집 아, 그 곰국수. 그 아직 못, 못 먹어 봤어요. 줄이 너무 길어서. 한 번쯤은 먹을 만해요. 진짜 너무 맛있어. 아직도 <웃음> 못 먹어 봤어. 콩국수 말고 다른 걸 먹어. 안 진짜? 아, <웃음> 진짜? 오늘 <주워> 진짜? 진짜? <웃음> 진짜? 돌발 상황입니 진짜? 무 인기가 많아서. 진짜? 메밀리다이다서 다음 주음주에오시오하록하니습니다근이상산들어어야 되고 카메라도 들어야 돼가지고 이렇게은이 많으면 이 정신을 못차리리든요정정이 굉장히 이습장히 없습니다 이사게 한번 가볼게이아 아.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지금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거든요 쇼피가 빨리 회복되어가지고 맛집을 같이 가게 되면 좋겠습니다 쇼피가 그 진실을 미간 찌푸리면서 밥참잘 먹거든요 <웃음> 저녁시간이 돼서 야근으로 또 새로운 여의도의 맛집을 소개해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두 번째로 그 가려는 곳은 바로 상하진진인데요 여기에 있는 바로 이 청소우동 메뉴 냉면집입니다 여기가 력렇게맡기는 맛집이에요 제가 냉모이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한번 이동과 메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마자 재빠르게 레밀정식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직접 만든 레밀과 무브초리, 그리고 파랑 무 이렇게 많이 넣어있습니다 일단 물을 엄청 넣고요 그리고 저는 팔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한딱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사지를 끌고, 그리고 냉모밀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전 진짜 냉모밀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서도 여러모로 냉모밀을 사다가 풀어놨거든요? 여기가 진짜 오래되고 유명한 메이드 밥집이래요 냉면물도 맛있고 우동도 맛있고 염 종류가 좀맛있다여기 맛집이다 맛집이야 음. 여기 너무 맛있네 진 네, 이번에 갈 곳은 그 아까 갔었던 여의도 백화점 맞은 편에 있는 백상빌딩 2층으로 기억하는데 2층인지 3층인지 거기에 있는 떠회장국 맛집입니다 여기는 어, 어떤 스토리가 있냐? 글로벌 시키 행사를 월드컵인가 올림픽 경기장에서 <웃음> 했어요 대면 활동이 그때는 코로나 솔직기 전이어가지고 그래서 다 같이 호원가 분들이랑 달리기 행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피니시 라인에서 사회를 봤는데 사회를 <웃음> 너무 재밌게 잘본 거예요 음... 거의 그 에버랜드 아마존 그 아르바이트생처럼 <웃음> 진짜 마이크 들고 막 미친 듯이 목이 나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신 거예요. 너무 잘했다고. 그래서 저희 본부장님께서 너무 흐뭇하고 뿌듯한 마음에 먹고 싶은 걸 골라라 음. 다 사주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뼈해장국이 먹고 싶습니다. <웃음> 그래서 가게 생겼습니다.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음, 정말요? 이미 아시는가게셨었요거든 그때 그때는 이제 근처에서 뼈해장국 맛집 어디 있는지 좀 찾아보다가 갔는데 음.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 요래서그 이후에는. 소요될 때 땡긴다! 그럼 바로 여기로 가니자다여 와... 맛있어 와... 진짜? 진짜? 진짜? 브레이크 타임이네 아... 타임이 시간시 네두 <웃음> 번째 실패 쉽지 않네요 이렇게 예상처럼 안되면 조금 아, 브레이크 어, 진짜 알겠지? 못 먹으니까 너무 먹고 싶 <웃음> 너무 먹고 싶다, <웃음> <웃음> 너무 먹고 싶다. <웃음> 어떡해 네. 다리 다리 <웃음> 조그마 <웃음> � e x p e 이다